그 일반적으로 코골이가 심한 경우에 수술을 하거나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네. 바이오가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음. 양압기 네. 그다음에 수술. 네. 수술 치료법과 비수술 치료법으로 나누겠죠? 아, 네. 어. 아, 비수술 치료법에는 양압기와 이 바이오가드 치료가 있고요. 네. 근데 수술은 영구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직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술을 갖고 효과를 보기는 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무흡증 코골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혀잖아요. 네. 혀를 수술로서 어떻게 손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일반적으로 많이 재발률이 높다고 하고 아. 수술을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되게 심각해질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어 수술하기 전에 네. V수술 치료법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어, 양압기라고 하는 거는 어, 코에다 마스크를 끼고 네, 네. 공기를 불어넣는 기계에다 아, 연결을 해요. 그래서 네, 네. 공기를 딱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 원리는 뭐냐면 바람인형 아세요? 바람 인형요? 공기 그 저기 아, 공기 넣어 갖고 이렇게. 어, 저기 개업지 집 예. 가면 막 흔드는 <웃음> 거 아, 있잖아요. 예. 그게 공기를 계속 불어넣으면서 예. 이게 유지가 되는 거다. 그렇죠, 형태가. 그렇 그렇죠. 예. 그처럼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서 이 기도가 찌그러지지 않고 막히지 않게 예. 공기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 않겠죠. 공기를 네네. 계속 불어넣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아. 쉽게 설명드리면 양압기는 양수기하고 같아요. 양수기요? 어, 눈에 물을 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가물었을 때 물을 대기 위해서 뿜어내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바이오가드는 어, 어떤 거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수문에,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아. 해주는 거 아, 네. 저런 네, 네. 어, 바이오가드는 좀더 자연 친화적인 치료법이라고 할수 아. 있고 양압기는 기계의 힘을 빌려서 아. 인위적인 어떤 그 호흡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